김자홍, 김자홍, 김자홍. 야, 빨리 왔 여기. 귀인이에요. 귀인이요 귀인.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과 함께의, 어, 신과 함께 재악벌의 감독과 각본을 맡은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저는 신과 함께 제악벌 어, 김자홍 역할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과 함께 에서 수홍 역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저에게 또 왔던 것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옴, 그러니까 웹툰을 시나리오 옮기는 시행착오를 몇년 이상, 한 4년 이상 했던 거였고 저 말고도 다른 감독님들을 많이 걷쳤었던 작품입니다. 그만큼 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웹툰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운명처럼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제가 거부하지 못하고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자체에서 너무 보여주는 것들이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떤 다른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시나리오에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욱 씨가 그 연기를 했던 부분들을 한번 미리 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공감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여러 번의 테이크가 갔었어요 글쎄요 그 나중에는 사실 어떤 감정일까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한번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눈물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감독님께서 그 감정이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셔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저희가 원하던 그런 장면을 얻게 된것 같아서 사실 좀네기쁩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 어? 저희의 마흔 여덟 번째 기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망자라면 서 조관장님, 업격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입니다 차상은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저거는 시죠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를 고등학교 때 만나 가지고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웃음> 굉장히 좀 <웃음> 일이 <웃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 바꾸는 걸로. <웃음> 글쎄 요 이런 대화를 제가 이제 한국 지면과 하지 않고 외국 어떤 분들이 한다는 게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저, 이 사실은 일부 저승편 이, 이, <웃음> 이, 이, <웃음> 이 쥐하벌의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래서 뭐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에 원만들때 지금 질문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딱 깨셨을 때 매번 귤을 이렇게 드시고 싶어하셨는데 제가 그 귤을 못 드렸어요. 옆에 있는 귤을 그리고 목 말라하셨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걸 드셨어도 어머니는 똑같이 일찍 돌아가셨을 텐데 병 중에셨던 다시 돌아갑니다고 하면 와 어머니께 마지막에 귤을 그냥 한 박스를 다 까서 제가 다. 그 시간을 할것 같아요 그시습니 아... 글쎄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지금의 삶에 <웃음> 네, 사실 뭐 뭔가를 바꾼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현코거 뭐 길게 생각 안 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주지윤 씨혜맥 항상 덕춘이한테 자기 대사를 물어봤어요 <웃음> 덕춘이 한번 <막> 가르쳐주고 <웃음> 참뭐 재밌는 현상 그래서 현장에서 별명이 덕춘이가 향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연기를 가르쳐준다고 그만큼 혜맥은이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